마라탕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거 아시죠? Hello. 안녕하세요 신망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먹방은 마라탕 먹방입니다 마라탕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급하게 마라탕이 땡겨서 들고 왔어요 평소보다 양이 좀 많네요 중국 당면 추가했고요 메추리알 추가했고요 새우 추가, 고기 추가, 푸주 추가 그게 단거 같아요 건두부인가 언두부도 추가했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아, 숙주도 추가했어요. 숙주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청경채도 가득가득, 고기도 가득가득 추가했습니다. 옥수수 면도 추가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잘 안보이네요 여기 있다 팽이버섯 또 추가했습니다 뜨겁겠죠? 뜨거울 것 같은데? 별로 안 뜨거워요 지금도 살짝 얼얼한데 제가 저번에 시켜 먹었을 때 너무 안 매운 거예요. 근데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킬 때는 그 매운 소스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셨는데 그냥 여기서 더 넣으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정도에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포주를 안 좋아했는데 친구가 강력 추천해서 한번 먹고 나니까 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마라탕 먹을 때 포주 같이 넣어 먹습니다. 나라탕은 고기에, 청경채, 그냥 나머지 뭐 재료 뭐 아무거나 그렇게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경채 좋아하세요? 청경채가 불닭이랑 같이 볶으면 더 맛있는 거 아세요? 다음에 한번 가져올게요 아쉬우니까 배추리알도 하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라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거는냄 비에다 보관 해서 제가 끓여 먹겠 습니다.